모든 양을다들려야 돼. 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진이잘 하셨거든요. 잠깐만 놔 줄게요. 아, 는이거 스파이거는파이 있어요. 이이더 스파이더. 이더 스파이더. 이이이 네한반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목소리> 만넣겠습니다 식촌을 해서 죽여주죠? 게요 되기를 바라며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자 다른 분들이서아셨요 맛있어 <웃음> 너무 음, 음, 맛있네음 <웃음> 가운데 갈래가 있죠? 운데 갈래도 뜨고 졌나요? 세요 찢어졌나요? 이쪽이 음, 음, 음. 찢어졌을 거예요. 이시면 돼요. 이렇게. 음. 맛이 음, 괜찮죠? 이그대로먹 하시면. 음이 편하게 하세요. 재밌었어요. 나도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래. 오래. 에서 한거나 마차가큰 다리 다리키 아니죠? 좀 살짝 조금 좋아. 더 넣을까요? 좋아. 더 넣어도 될거 같은데. 좋아 아. 얼른 가봐. 음, 내일 제품인데. 나도 알아서 해. 나그 티안 플라스 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지마 아직도 안 갔어? 어. 제가 엄지 이용인데. 이용이라니 무슨 말이야? 달아내리잖아. 조이서 납치는데 응? 조이서 왜 납치? 응, 딱. 나랑 같이 밥 먹으면 체할것 같아? 어때? 응.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밥 먹으면. 응. 이렇게 마무리. 아이고 맛있어 첫 스타트는 건더기 여기 더 많은데 저는 이제 국물이 <웃음> 없더라 <없는데 웃음> 건더기좀안 좋았다 대전 가서 집밥 오질라게 먹고 왔는데 음. 집밥을또 먹네 근데 되게 많이 못 음. 먹어서 음. <웃음> <웃음> 국물 떠갔어? <또> <웃음> 응 모두 갈고 있어? 응 왜냐면 제... 귀여워 응. 응. 얼마? 몇 원?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랑 그거있지서가그 뭐. 양아치 여자요1 내얼굴이 <웃음> 네 이거, 아, 어이몸내가가 될걸 이이 이렇게 괜찬야떠오못 하고, 근데 그냥 하루 일 할까? 좋아 한다고 말했으니 정말 예식 없을 것 같아서요. 사인니까